자가 지금 운명의 순간입니다 동도 여자 대학교 싱글뜬 네, 선수가 입스러스트 지금 최대중량을 부전한다고 하는데 입수로? 네, 입이로 <웃음> 이거 원하시는 거 아니었어? <웃음> 맞아요 오케이, 아무튼 네. 15kg, 15kg 양쪽에 그리고 복무기 20kg 약 20kg라고 가정을 <웃음> 하고 50kg로 내가 50kg로 한다고? 조금씩 올려보시죠 횟수는 10개 정도로 네. 한번 1 0해볼게1 0회 좋아 좋아 자 그럼 이렇게 힙스러스트 둥근 운동을 하실 때 그리고 둥근이 많이 떡져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근육 자체가 그러면 수축이랑 이제 이완이 또잘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엉덩이 근육이랑 허벅지 뒤쪽 근육을 좀 많이 풀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네. 자그러 우리 마구리 뛰어는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하죠x2 마구리예요 마구리 무게에 한 100g 정도가 추가됐기 때문에 네. 50.02 네. 아니죠 50.2죠 네. 50.2 괜히 긴장되고 이런 거 하면 할수있을예요 <웃음> 자, <웃음> 어바벨에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올릴 때도 호흡 가득 들여마시고 코어를 딱 잡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갑니다 좋아요, 가 봅시다 밀어 오케이. 자, 다리 위신 괜찮아요? 엉덩이 들어오는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몸 쪽으로 당겨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셋 컴온, 넷, 좋아요 다섯, 마지막, 오케 좋아 다섯, 너무 좋아, 자, 여섯 오케이, 일곱일곱고일곱고 c 오케이. 스윙 오른, 스윙 오른. 두, c 오케이, 잘 가, 잘 가. 너무 힘들다. 아, 이짜 이렇게 50kg. 웃기면 안 돼요. 이렇게 50kg씩 숙표를 반복을 했습니다 아, 힘들다. 와, 엉덩이 지금 바닥에 못 얹는다. 0 도전. 네, 도전. 60kg 도전. 도전. 도 주세요. 어, 맞주세요오다 오늘 댄 자 여러분, 마구리 키워주는 남자, 막키가 <웃음> 괜찮은데요? 60kg 세팅이 됐습니다 자 50kg로 10회 정도를 반복했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 2분 정도를 쉬고 네자 네. 지금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60kg로 힙스러스트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60kg 들면 좀 뿌듯할 것 같아요 체중이 몇 kg죠?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51.9kg 였습니다 51.9kg인데 헉? 음. <웃음> 체중 본인, 넘었네요? 본인의 체중보다 오. 지금 높은 지금 그 바벨을 이렇게 지금 네. 엉덩이의 힘만으로는 음. 아니지만 네, 아무튼 골반을 이용해서 들어올린다.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네, 한 말씀해 주신다면 자, 여러분 운동은 항상 안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무게를 칠 때도 안전하게, 자세를 잡을 때도 안전하게 항상 부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웃음> 자, 그럼 한번 준비해볼게요. 시작!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갑니다. 자팔 팔. 네. 그렇지. 여섯. 그렇지. 하나. 그렇지. 어, 그렇지. 여섯. 그렇지. 아 그렇지. 열. 어. 자 이러면 사실 이렇게 오. 숫자를 세가면서 한다. 굉장히 가볍다는 <웃음> 소리입니다. 이거 지금 이게 아니에요. 진짜 <웃음> 하나. 아. 자, 우리 네, 그러면 무게를 올리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네. 컨텐츠 분량이 좀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70갔어 네. 네. 자, 그리고 사실 아까처럼 우리 팔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 팁이 있는데, 이거 쭉 펴보세요. 팔쭉 팔 펴고,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 윗팔 뼈만 이렇게 돌려주면 광배가 잠겨요. 우리. 네. 이 상태에서 우리 바벨을 고정하고 한다? 조금 더 힘낼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동독이 제 대학교 심을 때요. 네, 물한잔 마시고 옵니다. 시시키로. c o m go t 자, e r e I wish you c o u 이 d My cheese, o n k 니 g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자, 들어올릴 때꼭 호흡 가득 들 o w 시고 g o i n 올릴 거야, h o w I'm going to show. I'm g 아, i n g to show. I'm going to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하어떻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하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목표로 하셔. 하하나 둘, 셋! 로 하셔. 하셔. 하하 마지막 해가지고 10 그렇지 7 끝까지 그렇지 8 5 9 9 9 그렇지 1 100 99, 100 99 100와 드디어 바로 이게 바로 원효대사 썩은물 루틴이라는겁니다 원효대사 썩은물 루틴 아, 아. 80kg를 들었어요 방금 아? 8 0 k g 요 이거 제가 그안치고 10kg도 올렸어요 제가. 이게 바로 원효대사 썩은물 루틴이라는겁니다아 근데 지금 안 솔직히 더 올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엉덩이에 재밌다. 온전히 힘이 몰리는 지가 도 중요한 거야. 어 60kg에서 계속 전반적으로 엉덩이에 무게가 얹어지고 있어요. 아...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무게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어? 가서 주세요. 아쿠 k g 스터가 약간 첫 무게를 좀 많이 실수 있는 많이 실수 있는 근육이긴 아... 해요. 와. 왜 우리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이 그렇게 나약하지 않거든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안전하게 80kg를 밴드를 끼고 할게요. 안전하게보다는강도 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거. 근데 너무 웃긴 게 제가 그때 상대 측정했잖아요. 중량 운동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텐션이 올라가요. 하루가 끌어오르면 끝이에요. 뿌듯한... 오, 이거 이쁘겠다. 에나정이랑 그냥... 친해지면서 중량을 가까이 할줄 몰랐는데. <웃음> 이렇게 바벨을 가까이 하는 거지. 와, 아, 저할수 있겠죠? 아또 80이라고 지금 알고, 알게 고알 되니까 더 무거워요. 자, 이게 바로 원형 진짜 <웃음> 트레이닝입니다. <웃음> 자, 올릴 때는 호흡 가득 들이마시고 호딱 잠그고 와나씩 코어 잠그고. 두웨코컴 예. 예. 오케이. Yeah. Yeah, okay. 어, 웃지마. 일어 하나. 둘, 배가스고 셋, 포어 잡고, 넷, 포어 잡고 엉덩이 측에. 다섯, 여섯, 광대의 눈 잡고 비발로 해서. 일곱, 여덟, 힘차다, 힘차다. 아홉, like 무릎 빨려, 무릎 빨려. 열, Matrix. <Gin> 예. 이시, 이시, 엉덩이 너무 아파요 이시, 끝내시면 안됩니까 이제? 고기 아프네요 90한번가시90갈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90갈수 있겠습니까? 가시아 바로 결 피로그램을 여기서 추가해서 제가 또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막기나 막을리 뛰는 남자. 케나님 네 제가 운동을 좀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이 중량 운동에 대해서는 속도가 너무 느리면 힘든 거죠. 그렇힘 곱하기 속도가 뭡니까? 파워에어 파워. 그렇죠? 사실 이 우리 리프팅에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중량을 네. 다룰 때는 더 올바른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음. 마찬가지로 내 몸에 텐션이 풀리게 되면 허리가 다칠 수가 있고 아까처럼 그러니까 하나, 둘 하면서 하면 그 말이 되고 아, 운동이 아파. 둥둥에다 이렇게 심을돼요 네, 약 5kg씩을 증가시킨 상태 지금 1 0 k g 여러분, 피지컬 갤럴이 아니에요? 피지컬 <웃음> 갤럴이 <갤더리 좋습니다>. 아니에요? 좋 <웃음> 근데 네, 줄수 있을까? 어, 지 눈에서 지금 가한하더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호가로맞죠 둥둥 벌려! 둥둥을 세진 들어옵니까 h e r 손을 잡고 들어야 되나요, 무조건? 어... 아니죠? 이게 뭐... 네. 일단은 뭐, 근데 규정이 이렇게 아니, 흔들릴 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 <웃음> <웃음> 오, 들어세요 헨감 좀. 1, 1, 2, 3, 4, 5, 6, 2, 8, 7, 8, 흔다 9, 9, 9, 9, 10,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야!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나 구독! 도착해요. 와, 100kg로 가기. 진짜 1 0 100kg, 진짜 <웃음> 로